오늘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는요. 여러분께 좀 공지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 계정이 개인 계정인데 여기 브랜드 계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. 이 브랜드 계정으로 하게 되면은 관리도 편하고 이 향후에 있을 일에 대비하기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이 개인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좀 옮겨 보려고 합니다. 예, 이전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제 컨텐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있는데 어, 덧글이 사라진대요. 그래서 여러분께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전하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예, 다음에 리뷰할거는요 Guardians of t h Galaxy인데 <웃음> 미리 좀 피규어를 여러분께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이틀 뒤인 수요일 2월 27일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해주시고 여러 계속 응원해주시고 브랜드 채널 바뀐 다음에도 함께하는 뉴타입W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한주 되시고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